어, 약간 그 바베큐 냄새가 나네? 와길 막히면 안 되겠는데 이거 지금 참지 못하겠는데? 너겟 스모키 타스티? 테이스티 테이.. 땡나막 봉이 먹은 거 같아 이 버거킹 CEO 디스 이스 메뉴 메뉴 단결하다 비큐 원김해길비 온다 어, 스모키 바베큐 와퍼 어, 쿠폰이 날라와가지고 어, 스모키 바베큐 와퍼를 먹으러 버거킹으로 가고 있어요. 버거킹 매니아로서 이 신제품을 안 먹어볼 수 없잖아요. 없지. 어, 드라이브 트루를 이용해서 비치 가가지고 먹을 건데 오늘은 좀 비치 푸... 발음 조심하세요. 어, 비치 해변 비치 해변이라고 합시다. 해변 해변에 가서 오늘은 좀 분위기 있게. 요거 라지 세트로 추가할 수 있을까요? 오렉스트라로 일반 너겟 하나랑 앵그리 너겟 하나 부탁드릴게요 응. 아 콜라 제로로 안 바꿨네? 아? 제로콜라로 여기서 바꿀 수 있나요? 잠시만요 네. 바꿔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카드 어디 갔지? 됐습니다. 어, 5만원 쌤쳤어? 5만원 쌤친 게 아니라 내제 여기다 넣어놓고 잊어먹은 거잖아 이 증거 증거가 아니야, 있다 아니야 오만원 쌤친 거 아니야 <웃음> 거기 넣어놨다가 왜 다시 돌려놓지 않았지? 잊어먹었잖아 응. 여기도 버거에 막 치즈 추가 이런 거 되나? 되지 되지 않아 <웃음> 아니 <웃음> 내 비큐먼이야 네 감사합니다 오 네, 어, 약간 그 바베큐 냄새가 나네 아 이거 좀 센데? 센데? 어 이거 잘못하면 바닷가까지 못갈수도 있겠는데? 어 이거 위험한데? 어, 위험한데 <웃음> 주차장 같은 데갈수도 있겠는데 이거? <웃음> 와 어. 훌륭한데 이거? 굉장한데? 음 지금 향기만으로는 아. 아주 굉장한 어. 굉장한 신이 나타났다 어, 어 괴물신인 등장 어. 와이 길막히면 안 되겠는데 이거 지금 참지 못하겠는데? <웃음> 그렇지 그렇지 바닷가가 보여요 보여요? 보여요. 바다예요 응. 라라라라라라라라 신났다 신났어. 음와 크다. 어, 근데 일단은 일단 일단 사이즈가 어, 이못 찾겠다. 아, 어. 아, 아파. 아아아아 아. 아, 아, 아. <웃음> 알죠? 음식 처음 먹으면 여기 아픈 거. 차이 서 먹을 때는 이렇게 하나씩 들고 짜 먹으면 좋아요. 그래서 음. 음!!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어. 비오는 날 음. 이렇게 인적 두문데 앉아서 음. 차에서 맛있는 거먹는또 기분 좋네? 비 오는 날 인적 두문데 차에서 둘이? <웃음> 초점 다 나갔는데 <웃음> 빨리 먹으려고 <웃음> 음. 우리 여보 이제 사는 거 생각해보면 음. 시트콤이야 우리? 재밌어 여 t 랑 볼면 나도 여여놀 u 되게 재밌어. 와 오늘 너계 t s 이렇게 맛있냐? 너 u r 앵그리 o g I'm n o 스 s 스 r 스티 테이스티 스모키 테이스티 m 는 g m n o m g m 스티오 불량. 그 바베큐 훈연 향. 오. 오. <웃음> 확실히 오렉스트라 하니까 풍성하다. 음. 와. 바베큐 고기 먹는 것처럼 음. 식감이 좀 있어. 음. 이거 안에 진짜 많아. 많아. 음. 오래 씻으라니까. 이거 노말 휴먼들 먹으면 배 엄청 부를 것 같은데? 스몰 휴먼 말고 노말 휴먼? 스몰 휴먼은 이거 다못 먹어. 고기가 음. 음. 진짜 맛있어 있어. 음! 이거 음, 굉장한데? 아 진짜 그 정도야? 야 되게 뭐랄까 되게 세련됐어. 음. 오 먹어볼게. <웃음> 내가 입이 되게 크잖아. 음. 근데 입이 한 번에 안 벌어지네? 응. 음. 그지 그지 그지 왔지. 어 너무 맛있어. 뭔지 알겠지. 내가 뭐 얘기했는지 알겠지. 딱 그리고 여보가 좋아할 맛이야. 너무 너무. 아베큐 좋아하잖아. 나나 이거 붕이 먹은 거. <웃음> 여보. <웃음> 고기가 없어졌잖아. 음. 여보야, 아예 봐. 내가 빼줄게. <웃음> 이거 신입사원으로 음. 데려올 애가 아니야. 이거 경력직이다. 헤드헌팅으로 가야 돼. 헤드헌팅으로. 응. 와 <웃음> 여러분 저처럼 소고기랑 이런 고기 좋아하시는 분들 있죠? 와퍼 드실 때요거 드세요. 근데 이게 와 미쳤어. 계속 파는 거야? 어, 이거 계속 팔리게 어. <웃음> <웃음> 여러분 많이 먹어요. 이거 계속 팔아야 돼. 응. 이거 뭐 와. 3월, 2월, 2월 끝내면 안 돼. 이거 계속 나가야 돼, 이거. 아, 진짜 맛있다. 응. 아니, 이거 안에 고기가 종류별로 들었어. 아, 이 스모크 그 고기 부분이 아, 예술인데요 야, 이거 있을 때는 나는 일반 와퍼 안먹고 기존 와퍼 분들한테 좀 미안한데 응. 나는 원픽이야, 이제. 응. 요즘 약간 트렌드한 맛인 것 같아. 아, 이, 이 고기 식감이 패티쉽을 때랑은 달라 진짜 야 이거 발명하신 분 진짜 감사합니다 음. 여기 버거킹 사장님 예. 외국분이신가? 에이 hey, 버거킹 CEO i 스 이즈 메뉴 메뉴 띠용 유어 다운핀풀 다운핀풀 아랫사람들 머니 <웃음> 머니 보너스 블루즈 베지 질리셨어. 이 하우스 햄버거 굿. 버거킹 한국 대표님한테도 얘기해. 한국 대표님, 안녕하세요. <웃음> 버거킹 사장님, 이거 혹시 한국 직원분이 개발한 메뉴면은 뭐좀 사격을 좀 때리세요? 응. 어, 너무 맛있네. 이거 진짜 진짜 잘 만들었네. 고기가 이래요? 어. 먹고 난후에 약간 고기 먹은 느낌인데, 이게 햄버거의 이게 아니야 느낌이. 아, 이거 제가 이거 단점을 찾았습니다. 이 햄버거가 나갈 때는 이쑤시개 챙겨주셔야 돼요. 이빨에 고기 꼈어. 지금. <웃음> 여보 응? 나 방금 위에서 말했다. 들었어. 어, 어, 어, 어. 여보 챙피할까봐 내가 말안 줬어. 뭘 챙피야? 얘가 맛있어서 대답한 건데 지금 위가 맛있어서 음. 야너 오늘 좋은 거는다 약간 음. 이런 느낌이야. 여보 어떡하지? 왜? 오늘 안 남길 것 같아. 어, 여보 안남남겨도 이게 양, 지금 저 히메 같은 비키먼도 하나 오엑스트라 사이즈가 딱이야. 이거 방금 종이 먹었는데. 뭐? 어? <웃음> 어쩐지 뭔가 아삭했어 <웃음> 아, 버거키 이거 종이 먹어도 되는 재질로 부탁드릴게요 이거, <웃음> 이거 너무 많이 먹는데 종이를? 아니 종이가 자꾸 들어와 아 이거 씹힌다 아니 한입 크게 먹으려고 하니까 음. 종이가 자꾸 들어오네 아니 MG 스타일이 안 맞나봐 우리는 아니 MG는 신경 안 쓰나봐요 아나 종이를 먹어버리나? 그만큼 맛있다는 얘기니까요 치즈와퍼올 엑스트라 음. 이거 올 엑스트라로 했을 때 음. 이게 훨씬 더 안에 고기가 음. 따로 들어있기 때문에 포만감이 어마어마합니다 안 먹어요 봐나 진짜 안먹 또, 아 싫어. 아, 여보니까 마지막이면 여보, 주고 싶어. 여보 오늘 완벽해. 요만큼이다아 <웃음> 이거 진짜 맛있다. 사랑이란 햄버거 남겨주는 게 사랑이야. <웃음> <웃음> 아 이거 진짜 맛있네 큰일 났네 와 이거 진짜 괜찮다 이게 만약에 3월 한정이라면 끝나기 전에 한번더 와야겠다 어, 저도 버거킹의 모든 메뉴를 다 좋아하진 않아요 안 먹는 메뉴도 있고 음. 먹어봤는데 아우 좀별인데 하고 실망한 메뉴들도 그동안 많았는데 맞아 이 메뉴처럼 기대치가 100이라면 이 100을 진짜 꽉꽉 채운 햄버거는 처음인 것 같아 진짜. 나는 진짜로 그냥 이거 현, 내가 먹어본 햄버거 중에서 1등인데 응그 음. 배가 불러 나 근데 배. 또 먹고 싶어 나도 배는 부른데 다시 하나 더 사갈까? 아니야 아니야 안 돼. 음. 이 감동을 음. 남기고 가야 돼. 이러고 내일도 <웃음> <웃음> 제가 여태까지 먹어보고 뭐 맛있는 뭐 이런저런 음식들을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몇번 해줬었어요. 음. 근데 그런 데를 다녀오신 분들이 어 진짜 괜찮더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해주셔서 오히려 그 뒤로 진짜 맛있는 것만 이렇게 얘기해드리고 싶고 막 그런 마음이 있는데 음. 버거킹을 별로 그동안 안 좋아하셨던 분들도 이거 한번 드셔보세요. 음. 그리고 버거킹 좋아하시는 분들 이거 드셔봐. 음. 무조건 먹어. 야 음. 진짜 개쩔어. 야더 칭찬하고 싶은데. 와 아, 오늘은 진짜 레전드였다 아, 와 진짜 진짜 맛있어 었얘 <웃음> 지금 너무 심해요 지금 소고기 좋아하는 사람 이거 안 먹으면 큰일 나 이거 먹어 소고기 확실해 이거? 소고기지 스모크 바베큐잖아 돼지고기 스모크 바베큐도 있잖아 아 소고기 느낌인데 소고기야 돼지 알았어. 아니야 아 역시 내가 그래서 소믈리에야응소믈리에 어, <웃음> 쩝수저 쩝적박사소믈리에 해가지고 세개의 부분에서 굉장히 권위가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돼지고기였다? 연금술사지 그럼 버거킹은 진짜 신이야. <웃음> 왜 버거킹인 줄 알겠어? 어떻게 이렇게 맛있게 만들 수가 있지, 버거를? 아니, 죄송한데, 요즘에 사회적으로 사이비 종교가 문제가 많이 되고 있어요. 너무 간증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불편합니다. 킹맨. 어, 킹맨. 우리 비큐먼들 꼭 한번 드셔보시고, 올 엑스트라로. 우리 비큐먼들이 이렇게 대동단결 해가지고 계속 올 엑스트라를 사먹고 계속 우리는 엑스라지 세트를 원한다. 이렇게 우리가 자꾸. 이렇게 해줘야 비큐면들이 일어나줘야 이 버거킹에서 아 진짜 이거 한번 이벤트라도 어떻게든 한번 해봐야 되나 이런 생각 하신단 말이에요 그치. 항상 올 엑스트라 주문하시고 라지 세트를 주문하실 때 혹시 그냥 약간 엑스라지 세트는 없어요 이렇게 한 번씩만 던져주시면 이게 다 직원들이 이제 보고서에 올라간단 말이에요 아 요즘에 손님들이 자꾸 엑스라지 세트를 찾는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들썩들썩 해줘야 어? 우성우성 술렁술렁 해줘야 엑사이 세트도 한 번씩 나올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말을 하고 시도를 해야 현실이 됩니다 아시겠죠? 단결하라 비큐먼 오이 오이 오이